많은 성둥독자가 저한테 물어봅니다.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?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. 정답은 없지만 그 길들은 있어요. 우리가 처음에 나눈 얘기 중에서 자기 상처를 먼저 봐라. 그리고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.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.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늪에 빠지게 만들어요. 우리가 늪에 빠지면 막 허우적대다가 더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아 예, 이것을 천천히 가야 하고 자기 상처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아 내가 꺾인 자존심이 있구나. 그리고 또 사랑받음의 갈망이 너무나 많아요. 성이라는 것은 정말 지극히 사랑 서로가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비밀스러운 요소거든요.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. 계속해서.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제입니다. 내가 이 이성간의 교제든 동성간의 교제든 어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교제가 아니라 인격대 인격으로 만나는 교제경험이 무척 중요해요.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 있어요. 빛의 자녀는 사귐이 있다. 근데 이이 이 중독자들은 사귀질 못해요 사람들은 뭐 성중독자 물론 이 모든 중독자들이 사실은 이게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위로도 받고 인정도 받고 관심도 받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대인관계가 안돼 버리니까 이런 그 물리적 또는 행위적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중독에 빠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중독자가 또는 모든 중독자가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통로를 지나간다면 관계입니다. 관계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할수 있을 때. 있을 때 이제 이 여기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게 돼요. 그리고 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가짐을 통해서 내가 전체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. 그러니까 성중독자는 부분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여자라고 하면 힙. 성기 또는 가슴 이런 것만 집착을 해 이거는 전체 한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신체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대상하고만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전체 사람하고 관계를 못 맺고 그러니까 전체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맺어주려면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중독자들은 자기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나를 버릴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거절할 거야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성으로 가지고 자기를 위로함을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요.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. 상대를 만나야 돼요. 그 상대와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.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가져야 됩니다. 저희도 빅토리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기 아픔도 나누고 자기 열등하고 취약함도 계속 나눠요.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내는 거죠. 어둠에 있던 것들을 빛으로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. 드러내면서 이미 내가 다 까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져요.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교제라고 하는 중요성이 성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.